I don't want a lot of Christmas I don't want a lot of Christmas t h e y e is just a r thing t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 You want the best? so it's christmas day i just want to move my own 왜, 왜, 그래? 너네왜 그래? 왜 싸워? 크리스마스 날 무슨 일 있었어? 파다 프레젠! 폭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날왜 싸우는데? 크리스마스 2일! 둘이 앉아봐. 앉아봐. 앉아서 얘기를 좀 해보자. 왜 싸웠어? 아이, 너! 둘이 왜 싸웠어? 어? 왜 싸웠어? 둘이 말해봐. 둘이 이 화해해. 싸울 거다 싸웠으면 이제 둘이 화해해 오케이, 손 잡아, 손 잡아, 악수해 아니 왜? 화해할 맘이 없어, 꽁찌는? 너 화해할 맘 없어? 화해해 빨리, 꽁찌! 아정아 아, 내가 미안해 아이, 꽁찌야, 그러다 형... <웃음> <웃음> 왜 이래? 아, 왜 그래? 뭐 어쩌라고 둘다 소설 쳐다 하지? 너희들 화해하면 이걸 줄게 아니, 아니, 화해하면 준다고 자, 화야만 줄게요. 앉아. 앉아. 그치. 손. 그치. 손. 손. 입. 그치. 입. 그치. 자,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애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